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<웃음> 성준님하고 이렇게 곡을 한번 맞춰보니까요 되게? 아좀좀불이한가 네. 아직 다 별밀하시나? 난 <웃음> 진짜... <한 번. 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이번 뮤직비디오에 감독을 맡게 된 차경훈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처음이라서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 순자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뭉니? 네. 아아 아! 무릎이 너무 아파요. 아 아. <웃음> <웃음> 오버마씨도 사용을 하는 <웃음> 그런 오바마씨도쓰 이걸 말걸 쓰세요? 오버마님도 네. 음악을 하시나요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구호가 아마 되실 겁니다. 되시세요 네. 저도 감독이 처음이라서요 이이 <목소리> 된다 어 해봐요 전혀, 전혀 안 움직이는데 전혀, 전혀 안 움직이는데 안되 사람이지? 그 왔어 갑니다 나 지금 1초1초만 세자 야, 야한 마리 또거 또 앞에 초 지났어 양마리양마리그0초요 <웃음> <야>, <웃음> 4마리 야나손 아파 양 손이 아파 <웃음> 됐어, 됐어 됐어 야 여덟 마리 노아이야야몇 마리 왔습니다. 야열마리 이거 어떻게 열어 어아니어 <웃음> 그건 아니었어 네, 어. <웃음> 이 <슬픔을> 나와요? <웃음> Avengers 오케이 okay.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봐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그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저희 원동력이죠 사실 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되고 싶죠 영상이 잘 됐으면 좋겠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지금도 든든해요 우리 영상들 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떠올려보면 되게 든든합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행 갈때장볼 때가 제일 재밌다 아... 그 가는 게 제일 즐겁다 네. 그 과정을 즐길 수 없다면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빨리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조금 더 즐기고 싶다 이 가는 길을